안녕하십니까 TV 국민중교사 지목부동산 장지 목입니다 오늘은 구롱포에 있는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다 전망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보다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앞쪽이 구롱포 해수욕장입니다 물건지에 도착하기 전에 구롱포 해수욕장 구경하시고 가겠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집이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구롱포 해수욕장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집 앞쪽에 도착했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촬영했습니다. 앞쪽에 있는 주택이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구롱포 해수욕장은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구롱포 구역정리와 접해져 있는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일선에 있는 주택 매매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구롱포 해수욕장이 아주 잘 보이는 위치입니다. 도로에도 아주 잘 접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왕복 2차선에 접해져 있고 동네 앞쪽에서도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에 아주 잘 접혀져 있어 집앞에 공터에 주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다는 정말 잘 보이는 곳입니다 앞쪽 도로로 차가 올라올 수 있으나 뒤쪽으로 올라오시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구롱포 해수욕장입니다 이 도로가 직진을 하면은 구롱포읍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면은 호미곶으로 가는 곳입니다 앞쪽에 모래사장 있는 곳이 구롱포해수욕장입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원입니다 정원에서 촬영합니다 전망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쁜 울타리가 쳐져있습니다 외부에 수도가 하나 있습니다 뒤쪽에 펜스가 쳐져있습니다 기름보일러실입니다 이곳에 주차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원이 아주 이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집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실입니다. 거실에서 구롱포와 해수욕장이 아주 잘 보입니다. 정말 멋진 곳입니다. 앞쪽에 화단도 아주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거실 벽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 창문을 열면 동해 바다가 잘 보입니다. 집 상태는 아주 양호하며 깨끗합니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입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주방위에는 다락방이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다락이 있습니다. 주택 거실에서 촬영합니다. 동네 구렁포 바다가 아주 잘 보이고 위치가 좋은 곳입니다 앞에 정원도 이쁘게 보입니다 여름철 되면 꽃이 많이 피울 것 같습니다 천정에는 통나무가 되어 있고 석가래가 이쁘게 보입니다 거실 벽에는 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 구룡포리에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종류는 주택입니다 거래형태는 매매입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대지면적은 360제곱미터입니다 일부는 토지구액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제2종 주거지역입니다 도로는 포장된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건축물 면적은 67.25제곱미터입니다 주구조는 시멘트 벽돌입니다 지붕은 슬라브 지붕입니다 총동수는 1동입니다 총층수는 1층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공실이라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사용승인일자 건축물대장상 1990년 1월 12일입니다 구성은 방 2개, 다락방 1개 별도, 거실, 주방, 화장실 1개입니다 주차대수는 건축물대장상 0대이지만 주변에 여러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없음 수도와 전기는 별도 사용료 있습니다. 방향 안방기준 남동향입니다. 가격은 3억 5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